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는 이달 들어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나날이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신규 감염자 숫자가 2만 명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지 않나 싶었지만 8월 12일 목요일 22,782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경신했고 8월 13일 금요일에는 23,418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또 바꿨습니다. 사망자 수는 184명으로 전날의 147명보다 증가했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태국을 안전한 국가로 인식할까요? 그리고 푸켓의 샌드박스 모델은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아울러 9월에 개방될 예정이었던 파타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 t v 의 태국 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 대표 잊지 마세요. 약 1000명의 태국 교민들이 태국 한인회와 코인 태국 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두 단체는 태국 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내국민의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황에서 태국 정부와 현지 병원에 재태 교민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7월부터 현재까지 교민 1,000명이 방콕 시내 메드파크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200여 명이 접종했고 8월 2일부터 10일까지 800여 명이 추가 접종했습니다 특히 두 단체는 백신 접종 현장에 한인 접수대를 마련해 제태 교민들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홍지희 코인 태국지역본부 회장은 방콕과 촌부리, 라이옥, 남부끄라비 교민들은 물론 북부 치앙마이, 치앙라이에서도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 백신을 접종했다며 백신 접종 날짜 조율 등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접종 당일 제태국한인회와 코인 태국지역본부를 비롯한 주요 한인단체 임원들이 접수 및 안내를 지원해 교민들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태한인회 임원 그리고 코인 태국지역본부 관계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국 태권도 대표팀의 최영석 감독이 8월 13일 태국 정부에 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최 감독은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연달아 좋은 성과를 내면서 태국 국적으로 태국 태권도팀을 지도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영석 감독이 이끄는 파니팍 선수가 이번 도쿄올림픽 태권도여자 4 9 k g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최 감독은 태국 국민들에게 스포츠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 태국 언론들은 최영석 감독이 전날인 8월 12일 태국의 유명사찰인 프라프타 수하나 파티 마콘에서 태국 이름 차차이라는 이름을 수여가는 명명식이 있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차차이는 태국으로 필승이라는 뜻입니다. 파니팍 선수의 이번 금메달은 태국 올림픽 역사상 열 번째이며 태국 태권도 종목에선 사상 최초입니다. 파니팍 선수는 이번 금메달로 2천만 바트의 포상금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영석 감독과 함께 수많은 CF 출연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최영석 감독님과 파니팍 선수 내년 에 있을 아시안 게임과 3년 후에 열릴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방지 대책으로 여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가 규제를 위반한 형태로 시위를 반복하고 있어 수도권 경찰청 빡카봉 청장은 경찰은 필요한 경우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시위대에 대응하지만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군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박하봉 국장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돌파할 때까지 충돌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군중이 무기를 사용한다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은 최루탄이나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실탄을 사용한 것이 발견되거나 테러나 폭동 또는 더욱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군인들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이 경찰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얼마 전 군 최고사령관을 의장으로 열린 6해공군 3군 토론에서도 거론했지만 시위대 예방책은 군의 역할이 아니다는 의견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경찰이 국방부를 통해 문서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경찰청장의 발언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방콕에서도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여행금지국가 목록에 프랑스와 태국 등 7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8월 9일 태국을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 그룹인 레벨 4로 지정했습니다. 8월 9일 지점에 레벨 4로 지정된 국가는 75개국이며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에스와티니, 아루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스라엘은 한때 백신 접종률 1위를 자랑했었는데 재감염이 늘어나서 부스터 샷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레벨 3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일본, 필리핀 등 61개국 레벨 2에는 한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23개국 레벨 1에는 중국, 라오스, 홍콩 등을 위시한 43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음... 여기서 레벨 1에 중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의외군요 제대로 된 통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라오스는 차치하고라도 중국이 감염 위험도가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군요 해당 기관은 직전 28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500명 이상인 나라들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매우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일반적 사전주의인 1단계와 강화된 주의 2단계 여행 재고인 3단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등 4단계로 나누고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권고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다가 올해 6월 1단계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 8월 2일 다시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는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작지만 국제여행은 여행자들을 추가적인 위험에 놓이게 한다며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기 전까지는 모든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다 보니 결국 푸켓 샌드박스, 사무이플러스 모델 등 태국의 여행 개방 모델은 그 흐름이 끊어질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태국 동부해변 휴양지 파타야는 9월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격리 없이 받아들일 계획이었으나 현재 태국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어 파타야 개방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파타야 시장 쏜타야 씨는 파타야 산섬 꼬란에서 6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견된 것으로 이 섬을 14일동안 폐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9월 1일에 예정된 파타야 재개방도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가 속한 촌부리도에서는 8월 들어서 하루 코로나 감염 수가 1000명 이상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타야 박나원 지역에서는 매일 200명 전후 때로는 300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촌부리 지역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70%가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숫자에 한참 위치지 못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8월 11일 파타야 보건당국의 최신 코로나 상황 발표에 따르면 전날 촌부리 도네에서 확인된 코로나 감염자는 1,368명이었으며 이중 376명이 파타야 시내 340명이 시라차 187명이 방남웅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촌부리 지역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 감염자는 지난 8월 4일 1678명 8월 6일 1325명 8월 8일 1476명 8월 10일 1005명 8월 11일 1368명을 기록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야심차게 실시한 무경리 외국인 관광객 시범 개방 플랜인 푸켓 샌드박스가 최근 코로나 감염의 증가 관광객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8월 5일 푸켓 인근 명소인 돈 아오연 폭포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7월 13일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으로 관광을 즐기던 50대 스위스 여성이 폭행당한 채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태국 경찰은 물론 태국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무리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푸켓 샌드박스를 강행했는데요. 70%가 넘는 푸켓 주민들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마치는데 주력했습니다. 물론 중국산 신호백이 대다수였지만 말입니다. 태국에서는 푸켓이라도 문을 열어서 태국 여행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내국인은 푸켓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까지 확진자 제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사 직전인 태국 관광산업에서 푸켓은 산소호흡기처럼 보였습니다. 7월 1일 태국은 물론 동남아 최초로 그렇게 푸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뿌라유 찬호자 총리가 직접 푸켓 공항에 나와서 관광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7월 한달 동안 14,0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푸켓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코로나 감염이 안전한 편으로 평가받던 푸켓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졌습니다. 7월 중순이 되자 필사적으로 방어해낸 푸켓에서도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태국 관광부는 만약 푸켓에서 일주일에 9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샌드박스는 중단된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 넷째 주에는 한 주에 148명이 나왔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에 샌드박스 폐지 검토기사가 올라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주한주 한주 버티던 푸케에서 스위스 여성 관광객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백주 대낮에 폭행당해 숨진 뒤 폭포에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스위스 의회의 의전 담당 간부였습니다 태국 경찰에서는 그녀가 푸켓을 찾은 뒤 5성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가끔 혼자 트래킹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8월 3일 오전 11시쯤 촬영된 CCTV에는 폭포까지 18분 정도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푸켓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안전한 태국 관광이라는 이미지까지 흔들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뿌라요 총리가 직접 나서 신속한 범인 체포를 약속하고 숨진 스위스인 관광객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경찰청장이 푸켓으로 직접 날아왔습니다. 푸켓 관광업회는 범인 체포에 20만 바트의 거액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다급해졌고 현지 언론에선 경찰이 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은 스위스 여성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면서까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사건 당일 CCTV를 뒤지던 태국 경찰이 결국 같은 시간 폭포주위를 배회하던 티라유토 팁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20여 분쯤 현장에 도착해 3시간 뒤쯤 폭포 주변을 떠났습니다. 사건 이틀만에 체포된 티라유스는 범행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용의자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멍 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은 그가 폭포에서 피해 여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생긴 흔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범행 동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소집품을 훔치려 하다 실랑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숨진 여성에게서 뺏은 돈은 모두 300바트입니다. 서둘러 범인을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전화로 라우웃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큰 죄책감을 느낀다며 피해 여성의 가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범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래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범인체포에 걸린 현상금 20만바트는 체포한 경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체포된 티라우는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태국 관광군는 애써 태연한 표정입니다. 8월에만 11만 6253개 의 객실이 예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 달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19억 바트를 푹 깨서 소비하면서 2,4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로드맵도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태국 관광협회는 3분기부터 300여개의 호텔이 재가동되면서 3만개의 객실이 채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2만 5천여개 호텔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호텔 대부분은 특급 이상의 호텔들입니다. 규모가 작고 경영이 어려운 호텔들에게 샌드박스 혜택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현재 푸켓에서는 15,169명의 외국인들이 격리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푸켓에서 2주 이상 머물면 방콕 등 태국 전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됩니다. 태국 여행사협회장 시티와 씨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추가했다는 발표로 인해 푸켓 샌드박스 등 태국 정부의 관광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여행객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였습니다. 현재 푸켓의 방역 강화 조치에도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푸켓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이미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연 푸켓 샌드박스는 그대로 존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한결 선선해지고 한창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의 열대야도 기세가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이제 올 여름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한풀 꺾인 무더위처럼 한국과 태국 모두 코로나 확산세도 크게 꺾여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